자 이번 시간에는 대구의 하이라이트 수송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딱정년에 보다시피 대구 수송구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아파트까지 경매 물건에 나왔습니다. 두산 2부죠. 감증가 19억 8천만원, 최저가 19억 8천만원입니다. 근데 이런 아파트가 지금 경매 물건 나왔다 하는게 더욱더 대단합니다. 적어도 여기는 어느정도 여유가 있고 어느정도 여력이 있는 분들이 구입해서 다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놀랄 놀자네요. 이렇게 해서 경매 물건 55평짜리가 19억 8천에 감정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해서 최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9억대 아파트 다가오 주택이네요. 거래가 되었고요. 마찬가지 상가오피스텔은 항상 가격대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5억대 아파트 마찬가지 가격차이는 크게 없이 감정가와 최저가로 분양이 되었고요. 근데 매매금액이 5억 4 3 0 0이었습니다 2020년 11월달 요가까지 뿐이 지금 안 나오는데 실거래가 가격이 이게 마찬가지 아파트 6억대 경매물건으로 나왔고요. 38억대 대지가 거래가 또 되었습니다. 4억대 마찬가지 아파트 거래가 되었고요. 4억대 아파트, 감정가 조금 다가오 주택, 마찬가지 이쪽 다가오 주택은 사실 조금 못한 편이죠. 그래도 감정가와 체제가 동일합니다. 마찬가지 아파트 1억 7천, 예전 아파트죠. 감정가, 체제가 마찬가지 거래가 되었고, 3억대 똑같은 금액으로 만천동까지도 경매물권을 나왔습니다. 연립주택 같은 경우 2억 5,300만원 감정을 받았는데, 열립은 아무래도 관심이 없나 봅니다 1억 7,700만원 거의 3분의 일가격이 좀 넘는 걸로 거래가 되었고요 마찬가지 황금동 8억 8천만원 아파트가 매각 기일이 잡혔습니다 4월달 5월달 대부분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지금 중구도 마찬가지고 수송 2가 상가도 9억대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고요 4억대 사업이 어려워서 나왔는지 아니면 아파트 분위기에서 조금 떨어져서 거래가 되었는지 습니다만5대 아파트 네, 그러면 그 자체가 틀립니다 달서구 서구, 서구 중구할것 없이 지금 수성구에 나오는 아파트들 경매 권은 거의 4억대 5억대네요 6억대 다가구 주택 경매가 되었고 요 마찬가지 2억대 연립인 것 같습니다 1억5천그 연립들은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연립을 사지 마라 빌라를 사지 마라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감정가 3억 9천에 이제 단독주택 경매가 나왔고 요이 같은 경우는 밀고 새로 짓기도 좀 애매하네요 그리고 12억대 근생 오피스텔 그 다음에 10억대 기타 땅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상가오피스텔이 경매물건 22억 통으로 날라간 것 같습니다 파동까지도 보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크게 없지만은 감정가 3억대 3억대 아파트들이 지금 해모로 아파트가 이렇게 감정이 세개가 경매가 세건이 나왔고요 이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보상을 받은 곳이 아닌가 아 대지가 경매 물건으로뭐 일일이 하나하나 제가 다이 방송을 편집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바로바로 있는 그대로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감정가 7,8천 거래가 4월달에 되었고요 마찬가지 비슷 거래가 되었고 여기도 아파트 5억대 남구도 거의 보면은 아파트 5억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상가 근생 오피스텔이 경매 물품이 좀 날아갔고 다세대 연립 2억 5천 그리고 땅인 것 같습니다 아니네 근생 오피스텔이 또날아갔네요 많은 자료들을 올리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일일이 뭐 보고 편집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고 시간도 시간 이지만 너무 힘들어서 생방송 위주로 그냥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해서 뭐 따로 빼고 박는 것도 없고요 실제 보면 아파트 여기도 열리 보리된 아파트 같고 여기 마찬가지 38억 1억 5억 제가 5억대, 4억대, 6억대, 9억대, 뭐, 다가구주택 2억대, 상가, 오피스텔이 대부분 많이 감성가에 대비해서 금액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도 사는 게 아닌 모양이네요. 일단 오피스텔 재개발은 들어가면 보상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일단 이렇습니다. 수승구도 마찬가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경매 물건이 좀 많이 나왔는 편이고요. 9억대. 다가구 주택도 그렇고 지금 아파트 마찬가지 6억대 5억대들이 아파트 거래가 좀 일부 경매권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까지 보여드린 거는 경매 물건의 동향입니다. 동향인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일단은 경매 물건들이 1월달부터 해서 5월달 경매 물건을 지금 설정을 해놨는데 거의 1, 2월달이 아닌 4월달, 3월달, 5월달에 경매 물건들이 쏟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보무동 마찬가지, 만촌동 마찬가지 물건들은 계속해서 경매 물건으로 나왔고 그리고 나온 면물들 중에 대부분 아파트는 감정가와 최저가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경매 물건으로 낙찰을 받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연립이나 오피스텔은 거의 대부분 3분의 1 정도씩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문을 보면 확인을 할수 있는데요 대구가 아파트 경매 권이 거의 최고가로 낙찰을 받는 동네 라고도 소개를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